언제나 찾아오는 아쉬워던 손을 꼭 잡았나 눈앞에 바다를 빙계로 헤어지나 남자는 배, 여자는 한구 보내준 사람은 말이 없는데 떠나가는 남자가 무슨 말이네 배꽃은 소리도 울 잊지 마세요 하루하루 바다만 바라보다 눈물 지며 힘없이 돌아오네 남자는 남자는 다 모두가 그렇게 다 아아 아, 이별의 눈물 걸고 돌아서며 잊어버리는 남자는다 그래 매달리고 싶은 이별의 시간도 짧은 입맞춤으로 끝나면 잘 가요 스님 마음 아무도 몰라주네 남자는 배 여자는 안구 아주 가는 사람이 약속은왜해 눈물 도록 바만지시게 하고 사랑했었단 말은 하지도 마세요 못 견디 달콤하던말 그대로 믿어 나. 난자는난자는다 모두가 그렇게 다아쓸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 아, 아, 아.